드로잉의 로즈입니다 오늘은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지 않았던 제가 30대가 넘어서 또다시 패션 디자인 공부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채널을 예전부터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20대 세종대 동덕여대 건국대 등 6개 학교 패션 디자인과의 편입에 합격했고 세종대에 입학해서 만족스러운 학교 생활을 보냈어요. 그리고 운 좋게도 제가 원하던 곳에서 일도 하게 됐는데 취업을 하면서 패션디자이너로서 거쳐야 하는 다양한 일을 겪다 보니까 나중엔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맞는 걸까 라는 의문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패션디자인이라는 전공 자체는 정말 좋고 재밌게 배웠었는데 패션디자이너로서 일을 하는 환경이나 업무들이 저랑은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선배나 교수님들은 무조건 3년만 버티면 된다고 존버하는 게 답이라고는 하셨는데 그렇게 존버해서 직급이 높아진 선배들의 모습이나 생활을 봤을 때에는 제가 바라던 그런 모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끈기가 없는 편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어 여기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마음은 딱이 정도까지겠구나 라는 결론을 짓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학부 때는 아무래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원하는 디자인을 하고 또 새벽까지 야작을 하더라도 마음 맞는 동기들이랑 같이 이렇게 재밌게 하니까 의지도 되고 나름대로의 그런 즐거움이 있었는데 학교랑 사회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다고 회사일이나 사람들까지 다 싫은 건 아니었지만 이걸 업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이건 진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고 어 물론 잘 맞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잘 맞지 않았다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패션 회사 다니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았던 거는 같이 일하는 선배 중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전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그래픽 쪽에 관심이 많아서 시각 디자인 자격증도 따놨었는데, 그걸 계기로 그 이후에는 쭉 그래픽 일을 하게 되었고, 또 제가 좋아하던 패션 일러스트는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림 그리면서 꾸준히 학생들 가르치는 일도 동시에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안정적인 회사 일도 하면서 좋아하는 그림도 그리고 학생들도 가르쳤는데요. 이런 생활을 몇년 하다 보니까 언제까지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고 또 시키는 대로만 일하고 집에 가면 잠만 자고 이런 날들을 반복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물론 제 친구들 중에서는 이렇게 시키는 대로 일하면서 월급 받고 사는 게 편하다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고민 끝에 20대 후반에 미련 없이 더 이상 회사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해외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여행도 많이 하고 그리고 30대가 되자마자 프리랜서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나 시간제 디자이너, 강사 등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벌려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한 25살째에 한번 프리랜서 하겠다고 작업실 구해놓고 아무 준비도 없이 작업실에서 그림만 그리다 3개월 만에 뛰쳐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다시 결국 회사원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때를 떠올리니까 지금 할수 있는 건 뭐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되는 거는 마구잡이로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49%는 이의 성향이 있고 51%는 아이의 성향을 갖고 있는 되게 애매한 성격의 사람인데요. 확실한 거 별로 관심 받는 걸 즐기는 성격은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저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또 여러 경험자의 조언을 들었을 때 프리랜서는 할수 있는 SNS는 다 해야 된다는 글들을 여러 개를 봤기 때문에 저도 포트폴리오 쌓는다는 생각으로 제 작업물들이나 기록하고 싶은 것들을 영상으로 여기 유튜브에 꾸준히 기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제가 정해놓은 기간 내에 무조건 꾸준히 하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 그래서 몇년 사이에 여러 가지 강의도 하게 되고 책 작업이나 뭐 드라마 외주, 다른 외주들이나 패션일러스트 클래스까지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나는 패션일러스트 할 때가 가장 즐겁고 성취감이 있는데 내가 가르치는 것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만 머물러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패션 일러스트도 결국엔 패션 디자인이라는 분야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배워야 학생들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줄수 있고 나도 더 깊이 있는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저는 결혼도 했고 앞으로 아이 계획도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어서 대학원을 다닐 틈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 망설이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진짜 이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마음을 굳게 먹게 된 계기는 어, 어느 어 순간 이 일러스트 강사하는 일을 넘어서 나중에 내가 진짜 전문가가 되고 이 분야에 있어서 어 교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확실히 들어서였어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패션일러스트나 그래픽투 가르치는 일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 일을 할 때가 제일 보람차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오래오래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처럼 클래스 운영을 하면서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한 분야를 하게 되면 거기서 최고가 되고 싶다는 라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디자인이나 예술 분야에서는 최고라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최대치를 해보자 라는 욕심은 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가 떠올릴 수 있는 제 기준의 최대치는 일단 교수가 되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목표를 삼게 되었고 이 목표를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든 대학원에 가서 졸업을 하고 석사나 박사까지 따야지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교수 되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니까 저는 무조건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겠다 라고 결심을 한 거고 또 디지털 분야에도 제가 관심이 많다고 했었는데 교수님이랑 미리 한번 상담을 해보니까 저희 대학원에 이런 패션 디지털 쪽으로도 분야가 있다고 하셔서 대학원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나이를 먹으면 이제 진짜 더 늦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모집 요강부터 보자 라고 시작한 게 결국엔 진짜 대학원을 다니게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버렸는데 사실 입학하기 전부터 너무너무 떨리지만 이 선택이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4학기를 꽉꽉 채워서 다녀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제가 패션 디자인 대학원에 관한 직접적인 후기를 담긴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서 패션 대학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남기는 영상이기도 하고요 미래의 대학원 생활에 지칠 수 있는 저에게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초심을 다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기록이기도 해요 사실 패션 디자인 공부는 대학생 때가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되니까 감회가 너무 새롭고요. 학부 때랑은 다르게 기존 지식을 단순히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이젠 새로운 걸좀 개척해야 하는 입장으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무섭고 떨리기도 해요. 근데 꼭 4학기 잘 맞춰서 무사히 졸업하고 또 졸업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너무 궁금하고요. 그때는 새로운 모습으로 영상 남길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대학원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왜 대학원에 가는지 또 어떤 목표가 있는지 공유해주시면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대학원을 선택한 기준에 대한 그런 자세한 내용과 면접 준비랑 연구계획서 같은 것들 제가 대학원 선택하면서 고려하고 준비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보려고 해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